이거는 뭐벌그요 30년 넘었지? 88년도인가 89년도부터 이걸 한 거니까 그럼 몇년된게 33년? 최선 토백이 완전히. 몇십대를 여기서 살았어요. 옛날에 저, 저 일제시대 때도 여기가 체육관이었었죠. 근데 이제 그, 그 중간에 살림조합도 있었고, 이 의류 생산하는 공장도 있었고, 그러다가 다시 이제 30년 전에 이체육관을 부활을 시킨 거예요 평생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. 도대표도 했어. 저게 서른 살때 서른 살때 안 나가서 종합 우승하면서 응. 저 저를 이제 선수 생활을 내가 좀 빨리 접었는데 저 종합 우승 하면서 선수 생활을 바로 접었지. 남들보다 좀 빨리 접었지. 어, 그거는 옛날 체육관을 강, 일제시대 강정기 때 체육관을 한 이유가, 어, 일본 사람들이,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뭐 집단으로 모이고라는걸 못하게 하고 그걸 시키라고 나도 들었거든. 그래. 그때 이제,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면서, 그래 이제 뭐 자금, 과회비 같은, 같은 거, 자금 같은 거 모아서, 독립 자금도 대주고 했던 걸로고 내가 나는 그렇게 들었어. 그리고 자료도 나한테 있고.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년 만에 다시 이 체육관이 부활을 한 거지. 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라 건물은 좀 너무 창고 같이 우스워도 나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이 체육관을 운영하고 <웃음> 나의 몸이 근육이 자꾸 죽잖아. 30대 때는 근육이 어마어마했는데. 아 처음에는 이제 개산헬스로 돼 있었지. 한 10여 년은 개산헬스로 돼 있었어요. 그러다가 그때 이 건물 주인하고 좀 뭔가 좀이저 좀 이제 소송이 좀 있었어요. 그래갖고서는그 후에 다시 이제 간판을 동양헬스로 바꾸고. 원래는 이제 계산 헬스로 돼 있었지. 처음에 출발할 때 엄청난 숫자가 여기서 거쳐갔죠. 이제 전국체전에 그 2년 전에 그 전국체전에 우승도 시켰고 또 지금은 또 학생 하나가 다시 또 한번 커보겠다고 운동을 나오는데 지금 그또 지도하고 있어요. 고등학교 1학년인데. 끝까지 할래나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또한다라면은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또 가르쳐줘야죠. 끈기가 있으면은 살아남을 때고 운동이 좀 이게 좀 힘들잖아. 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열심히 할 때까지는 옆에서 봐줘야죠. 강제로 막. 시킬 수는 없는 거고, 본인이 스스로 와서 하겠다라면 아까 이제 지도를 해줘야지. 뭐, 그게 그 보람이지, 뭐. 30여 년 동안 그래도 운동 가르쳐서 전국 체전에 나가서, 그래도 계산대 출신이 나가서 금메달 딴게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세요. 물론, 이제, 요즘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기구가 많고, 건물이 새 거를 선호하지만은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 지도자를 어떻게,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지. 이 기구라는 거는, 꼭 필요한 기구만 설치를 해놔도, 얼마든지 그 몸을 만들 수 있고,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, 그런 체계적으로다가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기구는 오래됐어도 그건 지금 갖춰놓은 거니까 뭐 요새 뭐 새로 나온 기계들 아무리 많아도 처음부터 어떻게 배워서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기구가 세고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여기 이 정도만 돼도 선수들도 운동할 수 있는 건 지금 갖춰놓은 거란 말이야.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야. 그렇지. 선수 생활 을 하던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필요한 건 있다고 생각을 다 하지.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이. 아니 나도 평생은이 이, 기구가 공동을이용서3 0 년을 여기서 이걸로 했는데 배탈이 나도. 근데 초보자들이 기구 타내는 문제가 있지. 항상 오픈돼 있어요. 1년에 3일 문 닫아. 1월 1일 추석, 설. 그리고 항상 오픈시켜줘. 아무 때로서 운동할 수 있게. 새벽 5시면 나와서 운동하시는데. 을 그럼 내 힘이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때까지는 하다가 은퇴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 아직도 지도할 수 있는 저 그런 체력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힘될 때까지는 해야죠. 보통 지금은 이제 그 돈을 쫓는 그런 시대인데 어게든뭐 어떤 체육인이 한다라면 그때는 뭐. 진정한 체육인이라면 물려줄 수도 있겠죠. 이거 처음부터 돈만 보고 한게 아니니까. 돈, 돈을 생각했으면 다른 직업을 내가 탈했겠지 어, 그럼 내 고향이니까. 내 고향이니까 그렇게 해왔지, 지금까지. 타고양 같았으면, 이렇게 안 했지. 사업 쪽으로만 생각을 했겠지만, 여기는내 고향이니까 그냥, 지금까지 그냥 그런 자긍심이랄까, 뭐, 이런 거를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, 어려워서.